데이터 정렬과 필터 이제 이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화번호부가 있죠? 연락처 그럼 어떤 순서로 지금 나오죠? 보면 연락처 들어가서 보면, 예, 이름 순, 예, 가나다 순으로 보이잖아요. 뭘 하든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입력 순으로 나오든 거래 발생 순서로 나오든 나중에 그를 가격 순으로 보, 가격 가격이 큰 거부터 보든 뭐 사람 이름 순으로 보든 뭐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죠?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쭉 보면서 그게 정렬이라는 거고 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래처 리스트가 있어 그게 만약에 뭐 수천 군데다 수만 군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 많아요 매우 많아서 한눈에 안 보여 그럴 때 서울시에 있는 것, 강원도에 춘천에 특정 지역에 있는 것만 모아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나머지 것들은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게 필터예요 그걸 왜 하지? 필터를 왜 해요? 그것만 갖다 놓고 뭔가 분석을 하려고 걔네만 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필터라고요 예제를 갖고 바로 할 거예요 자, 예제 로 데이터 2번 로 데이터 정렬 필터 피벗 이블로한이 파일을 여세요 이 파일에는 두 개의 시트가 있어요 일자별 출고 데이터 로 데이터 재고 현황 로 데이터 주로 일자별 출고로 갖고 할 건데 이런 파일을 보통 시스템에서 다운받았다 그래요 시스템에서 회사 시스템에서 전체 기록을 쫙 내려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통은 일자별로 나와요 이것도 실제 어떤 회사의 로데이터예요 그걸 제가 잘라서 3 0 0 개만 뽑은 건데 3 0 0개인데 원래 10만 개가 넘었어요 몇 십만 개 됐어요 원래 몇 십만 개돼 가지고 분석하는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3천 6백 개만 있는데 보세요 3천 6백 개예요 밑에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하면 끝으로 한 방에 간다고요?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는 마우스를 거의 안 써요 자 이렇게 3600개를 우리가 보고 있어 자맨 윗줄에 있는 게 필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필드 A필드 B필드 이렇게 이게 필드라고 그래요 필드 필드 명이에요 피버 테이블에 가면 필드라는 게 바로 나와 필드라고 그래요 필드의 제목줄이 첫 줄이 제목줄이라고 이 내용을 알아요 영업점 코드가 뭔지 알겠어요? 영업점 명이 뭔지 알겠어요? 이 이름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상품명이구나 이게 토마토 크림 커피 이런게 상품명이고 여기는 상품에 대한 코드고 영업점 이름이 서초 이매장 동장 매장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판매일자가 2015-010 이게 뭐예요? 2015년 1월 1일이란 뜻이겠죠? 끝에 가서 보면 2016년 12월 30일이에요 2년 치에요 2015년 16년 2년치 전체 판매 데이터란 뜻이에요 3600개가 그 수량이 46개. 커피 A-001이 46개 팔렸고 복숭아 B-011이 5개 팔렸고 이런 이야기예요. 한줄한 한 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줄이 거래 건별 기록이래.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 갔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몇 개씩 뭐가 팔렸다.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자, 여기서 정렬부터 해 봅시다. 여기 봤더니 판매 일자라고 돼 있는 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상품명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이제 데이터라는 탭을 들어보세요. 이 홈탭, 데이터 탭에 가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메뉴들이 여기 있죠? 요거를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요거 세개 넣을 거예요. 기억, 기억, 기억, 기억, 요거. 기억, 기억 섞여 있는. 이세 개를 집어넣어요. 여기 놓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요거 희역, 기억, 추가. 사각형 박스, 박스로 돼 있는 거 추가 이세 개를 넣으세요 그래서 빠른 시내 도구 모음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그다음에 필터 필터 이렇게 큰 깔때기 아이콘 요거 집어넣고 여기 옆에 지우기라고 돼 있어요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까지 두 개를 넣으세요 필터에서 그럼 필터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지금 있어야 돼 그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고 있어 중복된 항목 제거 추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다른 메뉴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쓰면 돼 여섯 개그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피버 테이블을 하고 있어요 피버 테이블 피버 테이블 추가 여기 우리가 일곱 개를 집어넣는데 이거 갖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기만 하면 다돼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탭에 따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자 이걸 가지고 정렬을 해볼 거예요 상품명에 아무 데나 놓고 아무 데나 하나만 클릭하고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 안 돼요 하나만 놓고 기억 기억 이걸 눌러 보세요. 그럼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요. 되죠? 히읗 기억 그러면 반대로 돼요. 홍피마 이렇게. 이거 쉽죠? 이거 기억 기억 히읗 기억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 매장 영업점 명에 가서 이렇게 해 보세요. 기억 기억 히읗 기억. 판매 일자에 가서 해 보세요. 판매 일자도 가서 해 보고. 뭐 여러분들 어떤 열을 하나를 놓고 거기다 클릭하고 하면 된다는 걸 알겠죠? 사용법이 매우 쉽게 돼 있어요. 연습해야 돼 이거를 연습할 필요도 없죠 이제 일면 끝났어 이제 오늘 알면 끝난 거야 이렇게 간단하다 자 근데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게 이런 거야 내가 보려고 하는게 영업점에서 상품명이 이렇고 날짜가 이렇고 우선순위가 뭐부터 볼 거냐를 내가 도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면 또 뒤죽박죽 되죠 순서를 짝짝짝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눌러서 이제 보면 이때 이제 정렬이 뭔지를 제대로 알수 있어요. 이걸 딱 눌렀더니 지금 밑에 화면을 보면 제목줄은 쫙 박스 안에서 빠져 있죠? 이거는 저 제목줄로 인식을 하고 쟤들은 순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때 여기 체크가 돼 있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고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디폴트로 그려돼요 이걸 빼버리면 쟤를 인식 안 하고 쟤도 돌려버려요. 그럼 큰일 나겠죠? 이게 체크가 돼 있는 거다. 빠지면 여기에 열 A, B, C, D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체크를 해야 제목,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필드명이라는 게 제대로 입력돼 있어야만 이런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돼 있으면 사용 못해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점명을 누보세요 영업점명이 첫 번째 기준이고 첫 번째는 영업점명, 그다음에 기준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준을 추가 삭제해서 여러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할수 있는거 두 번째 기준 같은 영업점에서 쭉 영업점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같은 영업점 안에서는 추가 두번째 기준이 제품명 상품명이다 강남 일매장이 쫙라락 나오고 그 강남 일매장 안에서는 제품 상품명으로 또 순서가 딱된 다음에 기준을 또 추가 판매일자를 해보세요 판매일자 그런 다음에 같은 상품이면 판매일자가 빠른 것부터 쭉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름차순 내린차순을 바꿀 수 있어요 일단 오름차순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돼 있죠 강남일매장이 쭉 나오는데 이 몇백 개가 나와 나오는 도중에 강남일매장에 감식초부터 쭈르륵 나오고 고추 쭈르륵 녹두 둥글레차 이렇게 쭉 나오는 거볼수 있죠 이렇게 소팅을 해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식초가 쭈르륵 나오는 상황에서는 판매일자 빠른 것부터 이걸 늦은 것부터 할수 있겠죠 최근 것부터 하려면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림 차순으로 바꾸고, 판매 일자만 내림 차순으로 바꾸면 판매 일자 제일 나중에 것, 최근 거가 먼저 나오겠죠? 최근에 팔린 물건부터 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특정 거를 쭉 뒤져가면서 찾기가 좋은 거예요. 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렬 가지고 뭐 한번 여러분 해봤으면 이걸 잊어먹기가 어렵죠? 쉬워. 연습할 필요도 없어. 마우스로 클릭, 클릭. 그냥 무슨 믹서기 사용 방법 같은 거예요. 쉬웁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원래 어떤 순서로 돼 있었는지 글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Ctrl Z를 막 눌러야지 막 Ctrl Z를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응?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했었나? 헷갈리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순서를 바꾸기 전에 기준이 되는 원래 순서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맨 왼쪽 가서 맨 왼쪽에다가 A 옆에다가 열 하나를 삽입해요 열 삽입해서 번호라고 쓰세요 번호. 번호 B 원래 없었죠 여기다가 열삽비을 하나 하라고요 그래서 번호라고 일년번호를 여기다가 1부터 쭉쓸 거예요 여기, 여기 3643개죠 1 2 3 이렇게 일단 먼저 쓰세요 1 2 3 그런 다음에 3개를 마우스로 드래그 를해 가지고 여기 끄트머리 모서리에 가서 더블클릭 모서리에 가면 십자 표시가 보여요 십자 표시가 떠요 모서리 그 뜰때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끝에 가서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내려가서 보면 3642 이렇게 나오죠. 이 번호는 안 바뀌어요. 계속 여기에 같은 줄에 계속 같이 붙어있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언제든 이 번호로 내가 정렬을 뒤로 하든 끝으로 하든 하면 순서가 원래대로 올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막 바꿨어 순서를 이렇게 막바꿔고 이상하게 되면 여기가 뒤죽박대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처럼 한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게 중간으로 막미트로가 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뀌죠 원래 있던 순서가 아니죠 그럼 원래 있던 순서로 가려면 어떻게 돼? 이 번호에다 대고 번호대로 정렬하면 원래 있던 순서가 가잖아요 알겠어요? 그냥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냥 알면 쉽고 모르면 되게 이상한 거 이해해요? 생활의 지혜 같은 거요? 예 쉬운 거요? 알겠어요? 먼저 일련번호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막 바꿔놓은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여기다가 놓고 정렬를 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정렬이